2021년 7월 1일에 공개문제 유형이 12가지 유형에서 6가지 유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신공개문제 1회가 옛날에 공부하던 공개문제 2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최근에 공개된 공개문제 1회고 오른쪽은 예전에 공개되었던 공개문제 2회입니다 학생이름 김기찬부터 마지막 김경태까지 이름이 전부 동일하고 가제등급 중간 기말까지 숫자까지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기한을 보시면 A5460 신기한 A5460으로 자료값이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경고문도 똑같죠 그래서 굵기의 차이만 있고 내용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제 작업회의 형식도 학생 이름부터 평가까지 전부 동일하고 그 다음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수 총점 점수의 합 총점 순위가 10 이상 15 이하인 합 E C 이면서 가제 등급이 B 또는 C인 합까지 전부 일치합니다 가제 점수부터 13번 초콩 작성까지 전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아닌가요? 조금 다른 게 있죠 이제 10번에 이곳에는 이라는 말이 신 유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10번에 9번에 적용된 수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는을 생략하는 것까지 동일하죠 그 다음 13번에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예전에는 13번 조건에 함수식을 기재하고 단 조정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가로가 사라지고 그냥 단 조정 점수로 하고 수식의 sum product와 left 함수를 반드시 포함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문제를 풀때 sum product로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표부터 아래 내용은 전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라고 돼있고 왼쪽에는 가로가 씌워져 있고 단, 총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하시오 라고 해서 예전에는 데이터 레이블을 세로막대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표시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바뀐 유형에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제목 밑에 밑줄을 뺐죠 예전에는 제목 밑에 밑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밑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프는 반드시 작성된 작업표와 연동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래프 영역에 범위 설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경고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범위 설정을 잘못하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실격에 대한 주의를 주는 거죠. 엑셀을 공부하실 때는 기존의 2회차가 새로운 유형의 1회차가 됐고 기존의 3회차가 새로운 유형의 2회차가 됐습니다. 6회차가 3회차로 변경되었고 12회차가 4회차 1회차가 5회차 8회차가 6회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변경이 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는 사회가 신공개문제 1회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회와 신공개문제 1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최신공개문제 1회차고 오른쪽이 예전의 공개문제 4회차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문구는 똑같고 입력 자료를 보시면 2015년 5월 6일 한사랑 AA100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고 마지막 자료는 2015년 12월 5일 멋사랑 AA35라고 해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제품 마스터도 AA부터 DD까지 전부 동일하게 입력이 됩니다 이제 입력자료에 제목에 밑줄이 들어간 것만 다른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험 내용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변경된 내용은 이렇게세 줄이 됩니다. 기존의 내용에는 SQL 문에이너 조인이나 오더바이, 웨어 조건절을 넣으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 문제는 에 이미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고 항의 전화를 많이 했었죠 내용의 변화는 없고 그냥 이 구문만 추가가 됐습니다 제목 업서명부터 현안까지 전부 동일하고 제품명부터 판매 수량까지 전부 동일합니다 점선까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리 조건도 1번부터 5번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타 조건도 1번부터 5번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업소별 제품 판매 현황에서 제목 밑에 밑줄이 빠졌습니다 이건 변경 내용이죠 제목 밑에 기존에는 밑줄이 있었는데 이제는 밑줄이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업소명부터 비고까지 전부 동일하고 업소명 밑에 빼기가 없기 때문에 중복 내용 숨기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기존 공개 문제에서 회차 이름만 바뀌었고 거의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개 문제에서 신공개 문제로 변형이 되면서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가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예전 공개 문제에서 8회차 이 슬라이드가 신공개 문제 1회에서 1 슬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8회에 2 슬라이드와 1회에 2 슬라이드가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가 됐습니다 왼쪽편이 신공개 문제에서 1 슬라이드에 있는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2 슬라이드에 있는 값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편은 새로 나온 공개 문제 1회차고 오른쪽은 예전 공개 유형 8회차입니다. 8회차의 2 슬라이드와 새로운 공개 유형 1회차의 1 슬라이드가 서로 동일한 슬라이드입니다. 다른 점은 색깔이 회색 채우기가 없고 여기는 있다는 차이 빼고는 글자의 내용이나 위치, 도형이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전 공개 문제 8회차의 2번 슬라이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회색만 빼서 도형을 만드시면 동일합니다. 그 다음 2번 슬라이드는 예전 공개 문제 1회차의 이 슬라이드와 동일합니다. 글꼴이 바뀌었죠? 인적 자원 관리 절차가 바탕체로 하지 마시고 굴림체로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전 공개 문제에서 5회차의 이 슬라이드가 신 공개 문제 2회차의 1 슬라이드가 됐고 예전 공개 문제 12회차의 2 슬라이드가 신 공개 문제 2회차의 2 슬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